안녕하십니까.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도 자도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생활을 살면서 많이 바쁘죠? 그러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 또 쉬는 시간 때문에 늦게 자게 되고 그또 아침에는 일어나야 되고 하다 보면 짧게 짧게 잔 것을 나는 몰아자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나 자기 쉬는 시간에 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늦게까지 자는 경우를 보는데요. 아, 그때는 아이고, 잘 잤다. 뭐, 피곤한 게 풀렸다.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한 주, 두 주, 세주 계속 반복하면서 1년, 2년 하면 언젠가는 계속 똑같이 이렇게 몰아서 자는데도 피곤이 잘안 풀리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왕만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잠을 이렇게 몰아서 자는데도 피곤이 잘안 풀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잠두 번째는 피곤인데요 첫 번째 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보통 피곤을 푸는 수단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잠은 사실 피곤을 푸는 수단이라기보다 우리 몸을 회복하는 과정 우리 몸을 재생하는 과정 또 우리 몸을 충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잠을 잘때 자는 시각이 중요한지 자는 시간이 중요한지를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는 시간 내가 4시간 잤다 아니면 10시간 잤다 이렇게 자는 시간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 자는 시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는 시각, 몇 시에 자는지 취침을 몇 시에 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간도 생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광성, 햇빛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 낮에는 햇빛을 보고 소비를 하게 되고요 일몰을 하고 나면 우리가 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생산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햇빛이 지고 나면 낮에 생겼던 교감신경이 꺼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서 쉬거나 편안하거나 자거나 하는 이런 모드로 좀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좀더 감정이 더 불러일으켜지고 그렇게 해서 푹 자고 나면 어 몸이 깨운해져야 되는데 이 현대생활에서는 햇빛 말고도 전등이란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빛을 밤에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계속 저녁 늦게까지 쏘다 보면 특히 휴대폰 같은 블루라이트 등을 계속 쏘고 나면 뇌에서는 반응이 아직도 낮이다. 계속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를 어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많이 보게 되면 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파괴를 해서 잠이 자는 그 몰입 시간을 훨씬 방해를 할수 있게 되겠죠 멜라토닌이 림프를 오염시키는 각종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그런 강력한 항산화제이죠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나와야지 림프를 씻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 몸에 재생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점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낮에 세르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르토닌은 낮에 햇빛과 피부가 만나서 이 피부 밑에서 세르토닌이 나오게 되고 이 세르토닌이 밤에 일몰이 되면서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면서 몸이 천천히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 햇빛이 적으면 세로토닌이 적게 나오고 멜라토닌으로 적게 변화가 되어서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밤에 잘 때는 깜깜하게 암막 커튼을 치고 자야지 멜라토닌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늘 2시, 3시 이렇게 늦게 자다가 몰아서 자게 되면 매일매일 충전이 적게 적게 됐다가 많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낮에는 아무리 많이 자더라도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상처럼 쉬는 개념이기 때문에 잠의 충전은 밤 10시부터 4시 사이만 충전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 이후는 그냥 감각만 차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두번째 피곤이죠 왜 피곤한가? 피곤이란 이 정의는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훨씬 많다 결국 들어오는 에너지에 비해서 나가는 에너지는 수요죠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공급이 딸리는 것을 피곤,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에너지는 뭘까요? 우리 차로 따지면 휘발유가 될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음식이 될 것인데 음식이 적게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다 그러면 어,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런 분이 계시죠 그 분은 들어오는 것은 많지만 실제 소화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적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빨리 먹거나 아니면 별로 쉽지도 않고 먹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음식이 우리 몸에 에너지로 들어가는 게 적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들어온 에너지가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소식을 하거나 많이 먹지만 생각보다 들어온 에너지가 적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들어온 에너지에 비해서 나가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그럼 나가는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력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이 출력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얼굴 감각이죠 두 번째는 머리 생각이고 세 번째는 팔다리 동작입니다. 보통 몸을 별로 안 쓰는 것을 에너지를 별로 안 쓴다. 어, 그래서 몸도 별로 안 쓰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항상 몸을 쓰는 것만 에너지를 나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이 차도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깜빡이라든지 안에 음악을 튼다든지 이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센서가 있죠. 이런 센서도 에너지를 쓰는 거죠. 우리 몸에도 감각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오랫동안 시각을 켠다든지 많이 오랫동안 듣는다든지 그리고 또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에너지죠 그래서 감각에너지도 에너지고 생각에너지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감각에너지와 생각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몸에너지, 동작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 감각과 생각에너지를 많이 쓰는 유형이 어떤 걸까요? 그것을 과사용하는 것인데 특히 긍정적 과사용보다 부정적 과사용을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죠 우리가 꽃을 보고 아 예쁘다 라고 하면 긍정적 사용을 하면 에너지가 적게 쓰이는데 이 꽃이 내가 헤어진 여자친구에 게 잃어버린 꽃이다 이렇게 되면 짜증이 확 나면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듯이 이런 부정적 과사용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러면 감각과 생각의 부정적 과사용을 무슨 말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정의를 하자면 은 감각과 생각에 부정적 과상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먹는 건 별로 먹지 않았는데 몸은 안 움직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러면서 상사한테나 대표한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러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쏟기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들어온 에너지보다 나간 가 에너지가 훨씬 많아지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낮 동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도 자도 피곤한 것을 해결해야 을 될까요? 첫 번째는 잠을 필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놔두셔서 밤 10시부터 4시 사이를 충분히 잘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잠을 주무셔야 되고 중간에 잘 깨지 않는 과민성 방광염이 있다면 과민성 방광염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푹 자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이고 또잘 때는 완전히 깜깜한 암막 커튼을 치고 주무시고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폰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본다든지 블루 라이트를 계속 쬐어서 밤에 중요한 멜라토닌을 미리 파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찍 자서 잠을 충분히 숙면을 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곤이 풀리겠죠 왜냐하면 몸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충전하는 그리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잠만 가지고 피로가 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들어오는 에너지를 적은 것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끼세 끼, 세 끼를 세, 끼? 세 끼를 먹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많이 먹는 사람도 하나, 둘, 셋 나눠서 드시고 아무리 적게 먹는 사람들도 한 끼, 두 끼, 세 끼를 나눠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위장과 소장과 췌장과 대장이 적절하게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루에 한끼 먹는다든지 하루에 다섯끼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췌장과 소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 자기의 운동량보다 훨씬 많아지거나 적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은 고기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것을 먹으셨을때 고기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분해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가 소화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가공 첨가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림프를 오염시키는 찌꺼기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도 깨끗한 에너지인 식물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나가는 에너지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나가는 에너지 중에 보통 감각과 생각을 많이 켜고 생활 하기 때문에 감각과 생각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감각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을 차단하고 청각을 차단하고 후각, 미각, 촉각 등을 차단하려면 평소에 잘 쉬어야 되고 중간중간 틈만 날면 휴대폰을 보면서 시각을 켜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나 버스나 눈을 감고 잠시 쉬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제대로 감각을 차단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서 명상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에너지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과다증후군이라고 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과다증후군이 어떤 흐름에서 생각이 과다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생각에너지와 동작에너지는 서로 상충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몸은 적게 움직이고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생각을 적게 해 되죠 결국 머리와 몸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을 줄이려면 몸을 많이 움직여서 우리가 땀을 내면 자연히 생각은 적게 되겠죠 우리가 중노동하면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지듯이 몸을 많이 움직여서 운동에너지를 끌어올리면 생각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운동에너지도 에너지인데 많이 쓰면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생각에너지는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면 생각이 많아져서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머리에 뇌에 있는 그 림프 시스템이 오염이 될 수가 있지만 생각 에너지가 아닌 운동 에너지로 많이 쓰게 되면 재충전을 하죠. 그 재충전하는 을 것은 근육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번씩 움직였다 하면 은그 다음 일주일 되면 한2 0을 움직일 수도 있도록 점점 우리 몸의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 지방이란 기구로 저장이 되고 다시 근육으로 써서 근육이 커지고 이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운동에너지를 쓰셔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적으로 감각과 생각은 줄이고 운동에너지를 많이 쓰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레스가 감각과 생각에 부정적 과사형이라 그랬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낮에 내가 회사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은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일들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미 이미지가 꽂혀 있다면 그 이미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지 결과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겠죠 그 부분은 마음 시리즈 6편 영상을 꼭한번 보시면 스트레스 관리를 좀풀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일찍 자고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의 청정 에너지를 하루 세끼 꼬박꼬박 꾸준히 드셔서 에너지 주입을 제대로 하셔라. 세 번째는 나가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감각과 생각의 차단을 좀 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잘 쉬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을 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서 몸을 좀 피곤하게 해야지 또 깊은 잠을 잘수 있는 또 하나의 선순환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 몸이 피곤하면 자도 자도 피곤하다면 몸을 좀더 더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고 깨끗한 음식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잠을 일찍 잘 필요가 있다 이런 단순한 선조의 지혜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